욕망의 진화, 진화심리학으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진화심리학자 데이비 버스는 자신의 책에서 두 사람은 내 생각에서 일부 터무니없는 오류를 찾아내 바로잡아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. 라고 썼습니다. 1980년대부터 진화심리학계를 주도해온 리다 코스미디스와 존 투비를 두고 한 말입니다. 번역서들 중에서 진화심리학을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진화심리학 핸드북을 데이빗 버스가 편집했습니다. 대중서 수준을 뛰어넘어서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무조건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. 코스미디스와 투비가 쓴 진화심리학의 이론적 기초가 이 책의 백미입니다. 하지만 스티븐 핑커의 빈서판, 언어본능,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번역 출간하면서 수많은 오역들을 마음껏 뽐냈던 김한영이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. 한국어판으로 진화심리학의 이론적 기초를 읽으면서 말도 안 되거나 애매하기 짝이 없거나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소리나 늘어놓는다고 느낀다면 순전히 김한영의 개판 번역 때문입니다. 117쪽 중에서 11쪽의 번역을 검토했는데 심각해 보이는 오역이 일곱 개나 있었습니다. 이 영상에서는 그중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Physical Implementation을 신체의 구성으로 번역했는데 물리적 구현이 맞습니다. 어떤 알고리즘을 반도체로 만들어진 컴퓨터 회로로 구현하는 것도 물리적 구현이고, 뉴런으로 이루어진 신경회로로 구현하는 것도 물리적 구현입니다. h e l l o 는 공허한이 아니라 신성시되는 입니다. hello 와 혼동한 듯합니다. 단어를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이런 착각을 했다면 내용이 너무 이상해서 한번 더 살펴보았을 겁니다. 불교식 화두를 다루는 글도 아닌데 공허한 믿음이 완전히 바뀐다는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. individual selection 을 개인의 선택으로 번역했습니다. 집단 선택과 대조되는 개체 선택을 뜻하는 말입니다.